근데 맞아, 대리석 사줬는데 안 쓰는 집사들한테 내가 꿀팁 줄게, 진짜. 이거 진짜 개꿀팁이거든? 나 초딩 때 무슨 걱정했더라? 뭐 학원 빼먹고 들킬까 이런 걱정했던 것 같아.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. 학습지 같은 거... 여러분 옛날에 그어그시뻘건펜 아니면은 뭐 신문 뭐 아니면은 또 뭐냐 그 생각 빛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응 근데 그런 거 하다가 <웃음> 나 어렸을 때 초딩 때 그거에 페이지가 적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? 근데 나 그런지 모르고 세상에 <웃음> 거기가 이제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 막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야. 근데 난 그걸 몰랐다?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무 하기 싫은 거야. 그래서 중간에 한 장씩 찢었어요. <웃음> 중간에, 중간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티안나게 깔끔하게 뜯어가지고 꾸겨가지고 책상 구석탱에다가 박아놓고 막 그랬거든. 근데 그 학습주 선생님은 그걸 채점하면서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근데 별말씀을 안하셔가지고 나는 모르는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안 들키고 내가 완벽히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른줄 알았거든? <웃음> 근데 나중에 어떻게 들켰는지 알아? 나중에 이제 엄마가 어렸을때는 엄마가 방청소 다 해주잖아요 어렸을때 이제 엄마가 방청소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막 구석구석에서 막 존나 꾸겨놓은 학습지 이런게 발견이 되는거야 막 몇장씩 그래서 야 저게 뭐야! 이러면서 <웃음> 이봐 존나 들키 그걸를 그냥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어? 아 그거를 거기다 그냥 숨겨놓고 이제 아 안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넘어간거지 근데 이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못한거야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 없다고 대리석 사줬는데 그냥 <웃음> 발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참 그래도 우리 고양이들은 낫네 우리 고양이는 키타워도잘 쓰고 그리고 뭐야 그 대리석도 저도 사줬거든요? 근데 대리석 처음 사줬을 때 처음에는 안 썼어요 근데 맞아 대리석 사줬는데 안 쓰는 집사들한테 내가 꿀팁 줄게 진짜 이거 진짜 개꿀팁이거든? 진짜 개꿀팁 진짜 어떻게 해야 쓸수 있을까? 그거를 뭐그 위에서 간식을 주고 뭐 어쩌고저고 쩌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그거를 샀는데 우리 고양이가 산그연도에안쓰는거예요 그래서 그연도에 안쓰길래 내가 아,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다음 년도 이제 뭐 초여름 늦봄 이럴 때 친구랑 음. 통화 하면서 집에서 어 이거 고양이 지키는 친구랑 통화하면서 음. 어 이거 내가 우리 애들 대리석 이거 두개 샀는데 안쓰더라 이거 그냥 너줄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근데 대리석 무겁잖아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가지러 오겠다고는 했는데 귀찮아서 결국에는 이제 못 가지러 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내가 전화를 해서 아 그래 어차피 우리 애들안 쓰니까 하나 너어줄게 이랬어 근데 그러고 그냥 좀 더워지기 시작해서 슬슬 그냥 내가 그냥 그거를 바닥에다 놔줬거든 그냥 깔아줬거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쓰는 거예요 누구 준다고 하니까 그래! 듣고 진짜 그런 거라니까? 진짜로! 작년 내내 안 쓰다가 아직 덥지도 않은데, 어? 내가 이거 누구 준다니까 갑자기 쓰라니까. 갑자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부터 거기 가서 들어넣는 거야. 그래서 야, 너 뭐야? <웃음>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아, 이거 아니면 통화하는 척하지 말고 옆에서 막... 어? 아, 이거 우리 얘기 안 쓰니까 다른 사람 줘야겠다.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, 막 통화하는 척도 하고, 막 그래봐. 응, 어? 아이거 버려야겠네. 막 이러면서... 어? 그러면은... 어? 갑자기 이제 고양이가 소유욕이 발동해가지고 그 원래 강아지들도 밥안 먹을 때 그런다잖아 러밥안 먹을 때그 밥그릇에다가 막 인형 갖다 놓거나 사람이 냠냠냠냠 먹는 척하면은 갑자기 허벅 지어와가지고막 허벅허벅 존나 먹는다며 응. 고양이도 비슷한 것 같아 <웃음> 있을 땐안 쓰다가 어 누구 준다고? 씨바 저거 내 건데 저걸 누굴 줘? 이러면서 이제 음, 돼지 아 애쓴다 집사 <웃음> 양님 외출하면 돼지 두 발로 서서 라면 끓여먹을지 라면은 별로 안좋아하고 내 생각에 어... 내 생각에 어, 치즈를 냉장고 문 열어서 치즈 꺼내 먹지 않을까 어쩐지 치즈가 좀 빨리 없어진다 생각했는데